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후레입니다 오늘은 근한 1년 만에 지금 밥투어를 계획을 하고 군산을 출발해서 경남 난해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렸었어요 군산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하루 가게를 쉬고 밥투어를좀 일찍 가고 싶었는데 비가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졌어요. 약간 꼬였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안전하고 조심하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진짜 다행인 게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게 또 개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내일도 크게 제가 가는 그쪽 코스에서는 이렇게 비 소식은 없었습니다. 자불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예쁘다 여름에도 여기 진짜 시원하네요 이게 그늘막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혹시라도 영상이 이렇게 뿌옇게 나온다 싶으면 깔따구가 터졌구나 그렇게 안시겠면될것 <웃음> 같아요 통제를 왜 안하냐 이렇게 하면 안되지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해놔야지 아이고 이게 뭐냐 이러니까 차들이 다 밟아버리지 헛공사야 헛공사 이게 응? 아니 저기를 뭐, 무슨 나무로 이렇게 뭐 거푸짓같이 막아놓거나 뭐를 이렇게 표시 루버콩같은걸 세워놔야지 아이고 저게 뭐야 지나가다 차들이 다 그냥 밟고 가버렸네 고생하시는 분들 두번이라니까 하는 소리에요 이게 이 더운 날 고생하신 거잖아요 실컷 했는데 또또 또 해야 되잖아 어떻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넓게 지금 모래가 퇴적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쪽이 평사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삼진강이 흘러가게 돼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공원화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평사리공원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쉴수 있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는 캠핑 사이트 같아요 유료 캠핑 사이트 아예 보면 이렇게 전기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이뻤어요 그때 네,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남에 잡은 그 숙소가 작년에 <웃음> 제가 야놀자 그거 있죠 어플 야놀자로 해갖고 최저가로 해서 그 1인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룸이래요 그게 이제 모텔인데 아주 작은 모텔이었어요 근데 진짜 방 적긴 적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깨끗하게만 하면 되니까 이조항 쪽이라고 해서 남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볼때 오른쪽 남해 그맨아래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은 이렇게 전라북에서 도쭉 내려왔죠 여기서부터 남해가 시작돼서 W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의. W자의 가장 그두 번째 그 아래 부분, 거기까지 오늘 가는 코스라서 굉장히 긴 코스예요, 생각보다 그게. 근데 이 경치가 워낙에 좋은 코스니까 오늘 또 날씨가 또 한몫하잖아요? 자, 저기 앞에 노량대교가 드디어 보입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오우! 오우! 가도 오우! 오우 밤에 도착했습니다 우. 확실히 덥다. <웃음> 확실히 남쪽으로 더 내려오니까 확실히 더워요, 이제. 달린이니까좀 살겠는데 잠깐 멈춰 있으면 진짜로. 음, 제주도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남해 오면은 통영 남해 이렇게 바이크를 타다보면 은 진짜 제주도가 부럽지 않아요. 제주도에 이렇게 한적한 도로가 어디있어 그죠?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막 천지가 다 렌틱하고 사람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한적한 도로가 어디있어 제주도에. 근데 여기는 남쪽이니까 거의 제주도하고 흡사한 그런 바닷물 색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느낌은 되게 제주도 같으면서도 적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해로 투어링을 많이 오시나 봐요. 아, 좋다. 와, 여기도 와인딩이 꽤 있네요. 이쪽, 이쪽 코스. 조심하셔야 돼요. 길이 되게 뭐 커브가 급하지 않다고 해도 길이 좁잖아요. 길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을 자칫하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데서 뭐 속도 굳이 낼 필요도 없고 천천히 가시는 게 좋죠. 아니 이 좋은 구경거리를 보고 가야지 달리면 좀 아깝잖아요. 이런 데 보면 돌담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제주도, 비근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이런 섬 어떤 섬 지역에 어떤 담을 만드는 어떤 경계를 만드는 어떤 재료였던 것 같아요 저런 돌들이 제주도는 이제 그게 화산, 화산암이잖아요 화산 화산암의 특징이 뽕뽕뽕 뚫려있는 거죠 여기는 일종의 밭을 개간하다 나온 그런 어떤 다위들 아니면 돌들 그런 것들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네요 보니까 이 남해는 지도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W자처럼 두 개의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출발했던 데가 이서상항이란 데인데 서상항에서부터 쭉 W자처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사천해수욕장, 가천다랭이마을 이런 식으로 쭉 지난 다음에 신전삼거리, W의 끝그 신전삼거리에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게 물미해안도로 입니다. 그러니까 남면해안도로 남그 다음에 물미해안도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가 이렇게 있으면 남면해안도로 물미해안도로 오늘은 제가 남면해안도로를 이렇게 쭉 가서 물미해안도로 중간 맨 아래 미조항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W를 그리자면 은 이렇게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복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코스가 짜지는 겁니다 야 근데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데 바이크를 한 대도 못 봤어요 지금 와 오토바이가 한대를못봤어 그냥 동네 사는 할아버지들 타는 시티백은 한두 대 봤는데, 이 진짜 라이딩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오늘 한 명도 못 봤어요. 와, 신기하다. 그때 작년에 왔을 때는 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어, 오늘은 별로 없네요. 진짜. 자, 이곳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들어가 있는 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언 타고 지나갔던 길이 맞네요 이제 그쪽으로 합류가 된것 같아요. 그때 놓쳤던 길을 조금 세밀하게 더돈 느낌이 들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거의 공통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척박한 진짜 이 산악 지형을 개간해 가지고 논을 만들잖아요. 그게 그 다랭이 논이라고 해서 산에 자갈이랑 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돌이랑 자갈, 바위까지 다 걷어내 가지고. 층계처럼 층층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논 자체를 어떤 삶에 대한 굉장한 그 강한 그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을 개척을 해서 논으로 만들어서 쌀을 거기서 길러낸다는 자체가 굉장한 의지죠 그게 자 여기에서 가천이라고 써있는 곳으로 우회전하시면 돼요 그 사촌해수욕장도 있고 거기가 가천 그 다랭이 마을이, 원래 지명이 가천 다랭이 마을이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가도 위험해지만, 너무 느리게 가도 위험해. 진짜. 아이, 또 해필 또 나랑 같은 방향이네. <웃음> 아이, 또왜 나랑 또 같이 가? 진짜. 아이, 자꾸 진짜. 아이고. 죄송하지만, 새끼야,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드디어 가천 다랭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a h uh.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튿날 아침입니다. 지금 조금 일찍 서둘렀어요. 오늘 이튿날 탈 코스는 어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남해에는 두개의 큰 해안도로가 있잖아요. 남면 해안도로는 어저께 탄거고 오늘은 물미 해안도로를 한번 타볼까 합니다. 이 물미 해안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은 독일마을도 나오고 죽방염, 멸치 자비하는 그런 마을도 나옵니다.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전망대 거기가 물미 전망대? 이름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물미 전망대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잠깐 또 멋진 풍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미안도로 쪽은 커브가 좀 많은 반면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풍경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전망대에 가왔습니다. 전망대에서 좀 쉴까요? 네. 구경이나 좀해볼게 이렇게 안 가봤던 곳도 한번 가봐야 돼요. 어이 재미야 이 재미. 해안도로만 쭉 타는 것도 재밌는데 이렇게 해안도로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곳도 한 번씩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 평소에 못 봤던 그런 풍경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해하면 유명한 게딱 떠오르는 게 멸치라는 게 떠오르죠. 저도 어저께 멸치회를 먹었는데 멸치 쌈밥, 멸치회, 멸치 관련 음식들이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남해가 멸치가 유명한 이유는 여기 보면 죽박염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 죽박염이라는 게 뭐냐면 대나무발을 이 저렇게 저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바다에 다 꽂아놓습니다. 처 안에 멸치들이 들어왔다가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빼내는 건데 그렇게 하면 멸치들이 상처가 입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비늘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그리고 멸치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수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싱싱하고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은 멸치입니다 그래서 멸치 중에 황제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죽방염 멸치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즐길 만큼 즐긴 것 같으니까 이제 복귀를 슬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또 군산에 가서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가면서 즐겁게 한번 또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가암 터널 이 터널을 지나면 이제 노량대교가 나오고 이제 로, 노량대교를 지나게 되면 이제 남해와는 작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안녕 남해 남해 안녕 이게 가다가 하동 쪽에서 길을 잘못 들었는데 완전 땡큐에요. <웃음> 길이 더 좋아. 직발길 아니고, 아, 이길 너무 좋아요. 지금 내비상으로 보니까 별 차이도 없고, 이게 옛날 구도로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 여기부터 이제 행정구역이 전라남도 구례군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이게 전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전주역에서 군산까지는 그냥 안 쉬고 스트레이트로 한 번에 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군산에 잘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쭉 왔더니 어, 10시 반 11시 반에 그냥 1시,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빨리 왔죠. 3시간 정도니까. 근데 이 트라이언프를 타고 가장 지금 이번에 장거리를 탄 건데 확실히 전에 할리 데이비슨 타고 이렇게 남해를 박토했을 때랑 어 이번에가 좀이 컨디션상으로 봤을 때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 편안한 승용차를 타고 갔다 온 느낌? 약간 그 정도 피로도 밖에 없어서 굉장히 지금 몸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단지 갈증이 좀나네요 지금 여기 안식을 좀쭉한번했더니 갈증 나는 거 빼고는 뭐 그렇게 지금 몸이 힘들거나 그 다음에 뭐 왼손이 막 뻐근하거나 워낙에 크러쉬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뻐근하다거나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자랐습니다. 또 즐겁게 라이딩해서 또 좋은 에너지 많이 얻었으니까 또 맛있게 저는 또 이제 보통의 리얼 라이프로 돌아가서 또 맛있는 라면을 만들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삼막동 호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층참고 왔다가 저희 가게까지 다 와버리면 가게에서 먹어야 되는